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돼지고기 호박찌개 얼큰하게 한번 끓여먹어보려고 이게 준비를 했네요. 반 갈라서 또반 갈르고 갈라서 두뻑두뻑 그냥 썰어, 이렇게. 이 돼지고기 호박찌개는 호박이 좀 도톰하니 해야 더 맛있더라고. 양파, 양파도 호박처럼 이렇게 썰고 고추, 청양고추 2개. 대파도, 나 이게, 이게 돼지고기 호박찌기할 때는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어요. 그래서 또 두부도 반모만, 두부는 좀 얇게. 돼지고기, 이 앞다리살 250g. 그래서 조금 고기가 탱글탱글하고, 좀 잡내 좀 나지 말라고, 이게, 맛술. 한두 큰술만. 넣어서 조물조물 해야지. 음, 콘 그리고 후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돼지고기하고 호박은 이 새우젓이 들어간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젓을 돼지고기에다가 간을 조금 넣어주기 위해서 새우젓 조금만 넣어서 조물조물. 식용유를 살짝 좀 볶아야 되니까 조금만 뿌려주 향기름 넣을까요? 아니, 식용유에 바닥에 냄비. 냄 내내 뽀송내가 지나 응. 비한데 배고픈가 보지. 응? 네. 가 배고픈가 보지. 가우리 이거 끓여서 얼큰하게 응, 끓여가지고, 음. 요거 한 가지라만 밥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저녁. 이 맛있더라고. 음, 우리 저녁 인데 이거. 저녁식에 반찬으로 먹으려고 이게 이제 다 익었는데 돼지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이거 이제 그 멸치하고 다시마 쌀뜨물에다가 쌀뜨물에다가 멸치하고 다시마 에 끓인 이게 육수예요 이게 600g인데 600g 정도 구어야지 고추장 이게 반 큰술 정도 고추장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반숟가락만 넣는거야 응. 이럴 땐 호박을 넣어줘 됐나? 끓고 있어요 이게 좀에 이렇게 저 거품같이 생긴 거는 조금만 걷어놓고 좀 지저분하니까. 음. 아 이거다 순두부도 맛있겠다. 저 두부 있네. 계란 어? 노른자 넣도 맛있겠다. 순두부처럼은 음. 마늘 넣고 그리고 양파 채으면 양파. 그리고 고추, 청양고추, 만 파, 간을 파가 좀 많이 넣는 거야. 음 여기서 간을 보고 간이 딱 맞네. 두넣으면 돼요? 음자 그냥 아까 끝나네? 저기 저기 고추장하고 어. 저기 새우젓좀 들어가서 간이 어느 정도 맞네. 고을를 싹싹싹싹 올려주고 고춧가루를 싹싹 끓여주면 끝. 끝났어? 응, 음, 끓으면 되지. 음. 한번더 끓여야 돼. 보글보글 끓는구만. 퇴퇴퇴퇴 뱉고 있네, 뭐. <웃음> 이게 조금 싱거운 것 같으니까 싱거우면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새우젓 조금만 넣어야지. 이그 돼지고기 호박찌개가 아, 이게 육수 내서 끓이면은요 담백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호박찌개를 완성했네요. 감사합니다. 국물이 좀 아니야 건더기가 빡빡하니 이렇게 해서 응. 밥 말아 먹으면 좋아. 오늘이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요거에다가만 음, 먹네. 음, 여기다 먹어. 맛있어. 맛있지. 어, 고기가 왜 이렇게 꼬들꼬들해? 그거해서인가? 맛술. 아, 되게 꼬들하네. 응. 음. 아, 아이거 확실히 맛있어. 응? 확실히 맛있다 이거. 동태찌개 안 먹어. 응. 응. 어. 아니 국물 맛이 이게 되게 좋아. 고기도 맛이 되게 쫀깃하고 <웃음> 이렇게 먹으려는데 되게 음. 뜨거워. 되게 뜨거울 것 같아. <웃음> 아, 뜨거워. <웃음>